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연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거 치거 치거 치거 치거 치거 치거 치거 짜잔 짜잔 <웃음> 네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문한 티 운을 벗고는 미소 네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서 받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네 입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웃음> 네, 혹시 알아봐 주신다면 네, 말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감사 표현으로 같이 가져와 봤고요. 과연 어떤 감사 표현이었을까요?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에 영상 있으니까 네, 네임 카드 눌러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바로 그럼 감사제 무엇일까요? 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빠밤 바로 바로 네 우리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음식점 과연 어떤 감사 표현이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따라해 주실 거죠 네 맛집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재료가 신선해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음식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종업원이 친절하여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봐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서 감사합니다. 위생이 깨끗하여 감사합니다 음식 예절을 지켜주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한국어로 표현한 감사 표현이었고요 네 그럼 요번에는 영어로 표현하는 10가지 음식점에 관한 표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having so many delicious restaurants Thank you for the fresh ingredients. Thank you for the variety of food.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ank you for cooking delicious food. Thank you for the delicious food. Thank you for eating and seeing the happy faces of people. Thank you for eating without leaving any food. Thank you for the cleanliness. Thank you for keeping your food etiquette.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영어로 표현한 음식점에 관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영어로도 같이 공부도 되는 좋은 기회였죠 네, 히어링 뿐만 아니라 네어뭐 딕테이션도 좋고요 아니면 스피킹 연습도 되니까 일석삼조 네 일석삼조에다가 한국어 일석삼조, 네 영어 일석삼조 일본 일석삼니까 일석 몇 조겠어요? 구조가 되겠죠? <웃음> 구조가 무슨 저기 돈 엑스다니었으면 좋겠어요? 구조. <웃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네, 덕담입니다. <웃음> 네. 네, 그러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일본어로 표현 10가지 감사 표현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 부분이죠.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おいしい店が多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材料が新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まざまな料理が多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創業員が親切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美味しい食べ物を作ってくれる料理師さんに感謝します 食べ物がおいし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食べ物を食べて人たちが幸せな表情を見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食べ物を残さずに食べ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에세가 기레이데 아리가또고자이마스. 食べ物の 만화, 오, 마모테, 쿨에테,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어로 표현한 10가지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는지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소로 시작해 상상, 미소로 마무리 지는 매일마다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이게 활기 있고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었던 것은 미소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인드가 제 삶을 좀더 활기 있고 윤택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저의 이그 긍정적인 열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와 감사하는 마음까지 좋은 건다 제가 다다 다 가지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런 습관을 또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서도 하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미소, 운을 바꾸는 미소 내책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요. 게 있다고 한다면은 피아노 영상이나 어 저번에 얘기했던 독서 관련해서 리뷰하는 시간 네,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올리려고 하고 또 이번 주 벌써 또 주말이 왔잖아요. 내일은 또1 0 0지 감사 표현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됐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콘텐츠 네,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날마다 있으니까,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렇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찍고 있는데, 어, 혹시 셔츠, 에 네, 맨투맨 입고 다니는 저를 본다면은, 미스 한번 니 어, 주세 가지 사람 분들도 거리에 나가면서 저를 본다면은 미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될지겠네요 네. 어, 근데 그러니까 아직, 옷을 집에서밖에 입지 않아가지고, 이제, 오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도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웃음> 또, 이 이모티콘 <머스터뿐> 마크도 <웃음> 우리 제가 진짜 나왔는 재밌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하면서 네, 마무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여마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험지험지청 험지험지척 짜상하고 다정다감해 네, 감사합니다.